양력 4월 말띠 운세를 볼까요? 먼저 금전운이 어떤가 어디 봅시다. 금전적으로는 일단은 스타트는 좋은 것 같은데 음, 이게 뭘까요? 자 그다음에. 저기 막뭐 사업 사업 지금 뭐딴거뭐또하뭐 뭐 하시 뭐 하시려고 뭐저 계획하시고 계신 거 있어요? 음. 기존의 거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또 뭔가를 갖다가 좀뭐 음. 애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확장해야 되나 아니면 음. 뭐 근데 새로 새로 일을 갖다가 시작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뭐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애정문제는 갑작스럽게 이제 모든 일에 다 귀찮아지는 시기가 올것 같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주변에 할게 많은지 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요 어, 수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요 뭐 수술에면 대단한 거겠습니까? 얼굴에 칼대도 수술이지. 아무튼 <웃음> 요즘에 성욕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수술이지. 응. 그 그것 때문에 좀 과도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좀 얼굴을 갈아엎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 뭐 시술을 받는다던가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받을 수 있지. 뭐 요즘에 뭐 한국은 되게 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너무 비싸서요. 진짜 엄두도 못 내요. 어. <웃음> 진짜 비싸. 어. 한국이 한 10배 정도 될 거야. 아무튼 쓸데없 얘기 그만하고. 자, 일단 금전운는 봅시다. 금전운는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다른 어떠한 부엌 같은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금전원은 지금 현재 좀, 음, 뭐 빠듯하다, 뭐 빠듯하다라고 하더라도 좀 스트레스는 받아요. 왜냐면은, 음, 지금 하고 있는 그 곳에서 어떤 뭐, 그 의견상 뭐 대립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ب, 별로 호응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그냥 내 일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일하는 곳이나 금전을 만드는 곳이죠 어, 뭐. 누구 말을 별로 듣기도 쉽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뭐 나는 이게 마음이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능률이 나 능률이 나긴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라는 거예요 동료가 뭐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음. 아니면 좀 너무 지나친 참견을 하다 보니까 듣기 싫다던가. 어, 자꾸 참견하 하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하란다. 에이, 저기 막, 언제부터 내가 니네들 말을 들었냐라는 거죠. 음. 그리고 사업적인 면에서딱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조금 미숙한 일을 갖다가 지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과연 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내가 이걸 갖다가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많다라는 거야. 생각이 많아. 죽겠는데 주변에서 훈수 둥면 어떻게 돼요? 어 짜증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몰라.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잠깐 나, 나 혼자서, 어,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집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유의 그좀 끈기나 인내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얼핏 보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없어 보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그래도 좀 어떠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4월 달에는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 어, 주변 역경이나 환경도 그렇고, 뭔가는 하나, 하나쯤은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차일필 미루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뭐, 시도하는 일이 있으면요, 나중에는요, 그런 것 같아. 에이, 뭐, 하기는 뭐해, 귀찮다. 어, 그냥, 조금 덜 먹고, 뭐, 덜 삶, 덜삶은면 되지. 어, 이, 저기, 만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끼매 그냥 다이어트 한셈 치고 좀덜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좀 자신감은 살짝 떨어져요. 그렇다고 그 어떤 자신 없어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좀 그렇거든요. 어, 내가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는 나름 나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정, 생소한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차일피 미루다 보니까 에라 이제 마음이 떠버리는 거죠. 음. 이 말띠들이요, 좀 집요할 집요한 사람들은 되게 집요한데 이게 극과 극을 달려. <웃음>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구, 그 저기 막 성균관 식캔들의 구룡화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떨 때는 좀 한량같이 보이는데 또 화가 날때또 뚜껑 열면 의외로 또 무서워요. 어, 성격이 욱하고 어, 좀 화가 저기, 뭐, 화를 못 찾는 사람들이 좀 덜은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지금 이게 운세를 설명하는 거라 좀 그건 명략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스킵! 자,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요, 그냥, 뭐, 뭐, 되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조금, 좀 쉬고 싶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쉬고 싶어서 일을 갖다 조금 밀어놓고, 게으름을 부리는, 어, 한 달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은 말이 진월이거든요. 어, 4월이면 용, 용달에 진, 어 진월인데, 어, 말이 진월을 맞으면 관제예요. 그 관제면은, 그 뭐, 그 뭐, 뭐, 뭐, 잡혀가고 그런 건가요? 라고, 뭐, 생각하신 분들 있는데, 관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이 꼬인다던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싸워서 입방에 오르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관제라라고 하는 거야. 이 관제가 정확한 뜻은 막힘이 많다라는 거지. 응. 내가 해야 되는 건 알고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아 귀찮다. 그냥 계획만 있고, 어, 일어나진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좀 주변에서 호응해주고 어떻 받들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 도움도 안될 거면서 챙겨를 하는지 아주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고 하 그래서 금전운은 그냥 어, 큰 이슈도 없지만 어, 큰 이슈도 없다. 어, 이미 그 놀란 거는 초장에 다 놀란 거 아니에요? 1월달에 <웃음> <웃음> 어 작년에 어 작년 겨저막 겨울서부터 올 초까지 어큰 일은 다 겪고 지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암튼음 그냥. 그닥 좋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그닥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는 시기다라는 거. 이럴 때는 좀 쉬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애정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애정은 만약에 지금, 어, 싱글이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원하는 바, 내가 이상형? 어, 내, 그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딱히 메리지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 기준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4월달에는 요 의욕이 별로 없어요. 어, 의욕이 별로 없고 그리고 딱히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크게 내가 외롭다 이런 거를 갖다가 느낀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귀찮은 게 너무 많아 어, 귀찮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기보다는 어, 귀찮다 뭐 이런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막. 뭐. 암튼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의 눈을 갖다가 살짝 반딱 떠주게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 어떠한 어, 나의 욕망에 어, 불수를 갖다가 딱 당기는 일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에너지 자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어떠한 도화선이나. 아이고, 깜짝이야. 전화요, 전화. 광고 전화가, 요즘에 광고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아, 아무튼, 음. 어떤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번 달에,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연애로 발전한다? 글쎄. 그렇지만, 가, 어, 개 중에는요. 그래도 그, 운우 지정을, 어, 저기, 뭐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4월달은 내가 그랬잖아요. 말이 4월달을 말하면 관제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주의 격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이, 왜 그런데, 저기, 막, 이렇게 리딩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하고 합의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이이 이, 이 보는 사람 중에서 확률상 가장 어, 마, 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 아무거나 막 보는 것같지 아니에요. 이것도 인연이 되니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의 확률로 이런 사람이, 이걸 시청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근데 음. 연애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너무 대단한 기대는 하지 마셔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죠? 어, 한철이다라는 거예요. 어, 잠시 잠깐 어, 봄의 꽃처럼 일어나서 어, 마음만 설레게 이 하고 사라지나 그렇게 될수 있어요. 좀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설레이는 기분은 들지 않겠는가. 근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임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러분한테 뭔가 숨긴 게 있다, 라는 거지. 어, 음, 그러니까, 저기, 막, 그,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뭐, 다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100%는 아니야. 세상에 100%는 없어. 어, 이거 제네랄이에요. 어, 진짜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자, 자, 암튼, 음, 그래서, 그럼, 연인이 있거나, 어, 남편이 있거나, 연인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요, 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것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음,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좀, 권태기도 있고, 이제 너무 잘 알잖아? 어, 가족이 됐으니까, 의리로 있고, 막 이런 건데, 그, 저기, 막, 봄이 되니까, 어, 봄이 되니까, 조금, 나한테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겠다. 왜 그러냐, 라니까. 봄바라 보니까 나가고 싶잖아요.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지금 현재, 어, 저기, 뭐야, 남편분이나 애인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될수 있으면 무관심하지 말고,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래 상대방이 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눈을 판다고, 그제 그래, 넌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걔가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가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 관심을 갖다 적게 주지 않았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말해도 듣지도 않고요, 아 해도 소용 없어요, 아 맨날 뭐 해도요, 어. 뭐 해도, 진짜, 나 혼자 진짜 열일하고, 나 혼자, 뭐, 나 혼자 애 낳고, 나 혼자, 나한테만 부모님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연인들 같은 경우도. 나 혼자만 이 관계에 애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들 같으면 소닥보듯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바깥으로 돌아요. 남자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소닥보듯이 했다고, 바깥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 너너잘 내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너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의 그 지금 뭐죠? 그 답답한 마음이나 고달픔을 갖다가 인정해 줬냐라는 거예요. 아 인정은 하죠. 근데그꼭 말로 해야 돼요라고 하지만 여자도 말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면은요 좀 지쳐 있어 아, 말하기도 귀찮고 어디 아우 가도 좀 재미도 없고 맨날 그고 너무 단순하고 아 그런 거 뭐하러 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좀 좀 계획을 세우고 좀더 재밌게 이 사람하고 좀 편안하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어, 봄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어, 조심해. 음, 뭐다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자 그렇고 그러면 돌신 분들은 어떻겠냐라고 하면요. 아까 싱글 할때 얘기하지 않았나? 싱글, 돌싱도 마찬가지예요. 음, 돌싱도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냐 라고 하면은요. 어, 순간 지나가는 어떠한 인연, 그러니까 스치는 인연? 어, 인연이라고 볼 수도 없지. 인연이면 그래도 오늘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꽃이 지든 내 곁을 떠나갔더라. 뭐 이런 거죠. 어, 그 저기 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뭐 그런 것도 나 어, 뭐, 안 돼요? 왜 그래요? 묻지 말아요? 하는 것처럼, 음,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반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음, 길지는 않겠다. 어. 아니, 나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건강 문제. 이제, 이제 다 봤죠? 연, 어. 애인이 있으신 분, 가, 가정에 있으신 분다 봤어요. 그다음 싱글도 다 봤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아직 이 올해는요 조금 인연의 변동자가 조금 심하게 들어온 애가 아닌가 좀아 아, 아니면은 뭐뭐 뭐 인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다던가 뭔가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조금 느끼는 게 많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자, 아, 그리고, 어, 내가 뭘 해, 더 이상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수 있다 그랬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기운을 뺀다고. 말이. 그 진호를 만나면 기운을 빼봐 의욕 상실이야. 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고 싶지 않, 않으면 그냥 사우나라도 같이 그, 어, 찜질방이라 같이 그, 계란도 까져서 좀 먹어봐. 시켜 혜 와그마자 천천히 먹어.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 어, 근데 안 한다는 거지. 왜 그거 다 해봤으니까. 다 해본 거라도 조금 음, 다정하게 지내야 다정하게. 나중에 남는 건 부부밖에 없어. 아무튼자 건강은 어, 건강은요. 음, 그, 자, 젊은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젊으면 돌을 씹어먹어도 뭐 괜찮고 막 이러잖아. 응. 어, 돌을 씹어먹고도 괜찮지만, 어, 조금 시비나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폭행이나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조심해야겠다. 한대 쳐놓고서, 그쳐 내가 돈을 깽값을 무너줘야 될 판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쌍방이 말을 갖다가 좀 재수없게 할 수도 있다라고요 아, 상대방이 어 나한테 재수없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재수없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좀 말이 어 진월이 되면 그러니까 용4월달이 용이거든요 용어 말이 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관제다 내 힘을 쭉쭉 빼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데도 어내 내 힘을 갖다 쭉쭉 뽑아니까 짜증나잖아 한마디에 못 알아도 그러니까 쌍방이 조금 어 저기 말띠들은요 좀 이 말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말로 인해서 구설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겠다 안그러면요 은아 어, 내가 그때 참을 거야 아그한 번을 못 참아서 어 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겠다라는 건가요 언제요 라고 한다면 언제긴 언제야 음. 또 알려드려요 어. <웃음> 또 만세력 좀 봐드려 <웃음> 기다려봐요. 아, 맞아요. 까딱하다가 유치장에 갇힌, 유치교장에 갇혀가지고, 와, 저기, 저기, 막, 그, 그 싸가지 없는 놈막 욕하면서, 아, 이런 된장,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싸우는 바람에 관제 후, 구설에 휘말려가지고, 주변 사람들, 아, 진짜. 어, 안 좋, 어, 안 좋고, 나중에, 아, 듣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주변에서 다한 소리 하니까, 아, 알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저기, 막문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음. 그,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픈,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요, 아픈 거는 나. 어, 아픈 거는 괜찮게 크지 않아요. 어, 이, 이미 앓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픈 건 낫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십이 구설을 어, 조심해야 되는지 봐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만세력 어디 보자. 4월달 어디 봅시다. 오신간지 8일날 어, 8일날 아이고 아이고 8일날 조심해야 되고, 13일, 13일 조심해야 되고, 음, 25일 조심해야 된다. 아, 그때 어떻게다? 어, 아, 그, 꼭지가 돌수 있어요. 어,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음, 뭐, 다,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여기도 있다. 30일날. 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일, 1일, 그 다음에, 어, 4일, 그 다음에 13일, 그 다음에 병복생 이때 16일,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28일 좀 조심하고 30일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그러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특히 밤에 시월생들은 밤에 어왜 그러냐 면욱 해가지고 어, 꼭지가 확 돈다라는 거야 음. 그니까 러 너무 늦게 돌아다지 말고 일찍 일찍 돌아, 일찍 일찍 다녀라, 라는 거죠. 언제냐라고 하면은, 어, 뭐, 늦게까지 막 놀시는 분들 있잖아. 1시 반서부터 3시 반 사이. 어, 그때 조심해야 된다. 어, 새벽, 새벽. 그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음. 그니까 만나가면 안 생기는 거지. 그렇지만 나가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네, 마, 저기 마, 말띠 양력으로 4월 운세 받으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띠별 운세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어, 다음 달 요맘 때쯤에 다시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